비빔면 얼음물에 잘 헹구고 소스 남김없이 짜서 비비고 계란 3개 얹어서 1분 30초 안에 섭취하고 싶다 매달리기 12초 성공 후 자신감이 붙어 턱걸이 하나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당겨보니 전혀 당길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더라 점프 후 조금씩 당기기부터 연습한다 이렇게 Thank you.